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비도 오고 그래서 어, 지금 또요맘 때는 이렇게 호박주 이런 걸 많이 써먹잖아요. 그래서 단호박으로 어, 단호박에다가 이이 이, 저기 이거 이거 아몬드, 아몬드 넣고 쓰면은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쪄야 돼물 붓고 끓여도 되는데 쪄가지고 믹서에다 갈아야 되니까 자, 이게 젓가락이 들어가면은 돼또 갈을 거니까 이 아몬드는 조금 이렇게 볶아진 건데 한번 볶은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살짝 볶으면 더 고소해요 까먹고도 해야지죠 까먹고도 해야지죠 아몬드는 전 할게 없나? 응아무드도 어. 넣고 물 500ml 정도 붓고 음. 이게 대니까안 돌아가 이게 되면 은안 돌아가더라고 이게 넣고 이거 넣고 아 이거는 시중에서 판그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한 컵에다가 찹쌀가루만 너무 많이 하면 다 풀어져 버리니까 맵쌀가루 어, 반컵 이거는 반죽을 해가면서 물을 맞춰야 돼요. 이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게 쌀가루 뿌은게 아니라서 물을 많이 먹더라고. 100ml 정도 들어가서 100ml.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넣을 때 이렇게. 뚜뚜뚜뚜, 이게 잘게 부실어갖고 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되긴 되다. 질다, 조금. 이렇게 놔두고. 키고. 이거는 이제 먹기 좋을 만큼 물이 뭐꼭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되게 먹으려면 물을 좀 적게 붓고, 물게 먹으려면 좀 많이 붓하면 되니까. 이렇게 쌀가루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물좀더부어줘야 돼요. 쌀가루가 들어가서 조금 묽게, 처음에는. 끓어요. 그러면 요 팥을 내가 팥을 폭 삶았어요. 뭉거리기 직전 정도로 아무래도 파좀파은 응,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먹을 때팥하나씩 씹히면 괜찮더라고. 사람들이 렇게 그냥 이렇게 부스러서 넣어 잘게 일부러 뭐 옹실 만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웃음> 이게 죽이 식으면은 조금 돼지더라고. 처음에는 약간 묽든하게한게 좋겠더라고. 이제 익으면 이쌀루고 떠올라. 쌀 덩어리가. 아몬드 넣었어 아, 갈았잖아, 아까. 막가은 거야? 응, 호박, 호박이랑 같이. 딱 좋지, 요 이제 국물도. 응. 야, 막, 사방에 튀고 난리가 안 줘. 튀는다 튀어. 와. 이 테스트, 저기, 국물이 그거 돼지 서 그래. 이게 독, 이게 독 냄비라서 이게 더 튀어. 소금을 좀 넣어주고. 여기 입맛에 맞춰서 아 근, 이게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조금 이게 좀 달아야 제맛이 나니까 꿀 꿀을 좀 넣어줄게 이렇게 이게 꿀 들어갔지 안몬도 들어갔지 얼마나 건강식품이에 이게 그래갖고, 잣을 한몇개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응. 하나 더 넣을까? 이, 겨울에는 이렇게 호박죽, 뜨끈뜨끈하게, 이게 가끔, 그, 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호박죽을 해봤습니다. 감사해요. 점심 때 이거 먹어. 점심으로? 응. 어. 음. 우리가 그 점심 식사요.